원래 이렇게 늦나. 몰라, 배고파서 생각할 힘이 없어. 아우, 들어, 들어, 들어. 조용히. <웃음> 지금부터 국땡치킨의 볼케이노와 오리지널을 먹어보겠습니다. 너 누구랑 얘기해? 옛 생각이 나서. 에이 콜라부터 콜라부터. 응응 음, 음, 먹어봐 먹어봐 해줘. 배부르다. 근데 뭔가 부족한 거 같지 않아? 내가 치밥의 세계로 인도해줄게. 기다려. 먹어봐 완전 맛있어 음. <웃음> 아.. 배부르다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나도 내이부터 하면 되지 그치? 그치? 그럼 오늘 다이어트 하는 기념으로 오늘은 많이 먹자 ABC 초콜릿이 왜 이렇게 많아? 옛 생각이나서. 음! 음! 맛있어! 음.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. 나 너무 배불러. 내일까지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아. 1인 붕어빵? 가자 가자, 가자.